두 번째 게임이고 또, 또 탈이기입니다. 이번엔 정글이요. 자, 아지르, 상남자 코코, 코코인데 아지르를 골랐어. 왠지 모르게 좀 신뢰가 가요. 베인, 몰캉몰캉 쭈쭈. 켄엔, 이디지, 켄야, 기상캐서 잔나, 텍사스, 탐켄치. 내가 바로 갓나닷, 갓나갓. 갔나, 아, 언더월드 트페 트위스트 웨이트 비타민 워터 저거 왠지 느낌이 예탑탑 탑켄지 탑 같고 그리고 시비르랑 어... 스트페랑 아, 랭가 서포실것 같네요 예 자... 탐켄지가 예 저는 이제 처음 상대 해 보고 예, 게임에서 처음 보게 되는건데 얼마나 강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패 봤죠? 네. 오케이, 깼어? 어? 어, 조금만 더 내가 오히려. 흐하하. <웃음> 흐하달리에서 <웃음> 성을 다 지어놨는데. <웃음> 제가 좀 성급하게 스킬을 찍어서 탐켄지를딸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쳤네요. 원래. 1레벨때는 좀 보다가 QW 찍을지 E 찍을지 고민을 해... 어... 선택을 해야돼요. 1레벨때는 바로 스킬 찍기보다는 네, 상대가 어떤... 어떻게 행동을 해오느냐에 따라 대응하는 식으로 맞춰가는 식으로 스킬을 찍으면 좋습니다. 소라카도 1레벨 때 힐만 힐을 찍는 게 이득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를 찍어야 될 때고 있고 그래요. 근데 정글 같은 경우는 W나 Q 중에서만 고민해야 되고 이를 찍는 경우는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는 정글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Q 찍는 게 제일 베스트. 이거, 짝골 먹을 때는, 이, 조그만 것부터 잡는 게 더, 피 관리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근데, 잔나 죽겠네요. 죽었네요. 랭가 서포, 무섭습니다. 다시... 개센데 어, 서포 랭가가 부쉬에 있으면, 정말 잔나 멘탈 봐요 한번더 죽으면 미안하니까 탈주와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자피좀 채웠다가 와드 하나 사서 그 체력 차는 거 봐. 개극혐이다. 캐넨도 이번에 AP템 상향되면서 버그 수정도 됐고, 캐넨 어, 자체 의 버그도 수정됐고, AP템도 상향이 되면서 픽률하고 승률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과연 상향된 캐넨데 사기 소리 듣고 있는 탐켄지, 누가 있지? 그것도 좀 주목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뭐,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오, 어, 이거 삼키면 오. 자, 이거 조심해야죠. 자 점화 있어야죠 음 여기 빨리 잡고 탑한번 다시 가줄게요 저 안가네요 탐캔지가어 <웃음> 잔나 이제 탈출할 것 같은데 두번 죽었네요 그럼 게임은 이렇게 안타깝게 흘러가는 것인가 네탈릭이 자체 힐이 되고 또 광역으로 W도 정글링 할때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뭔가 소라카 정글하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 그 단단함 소라카 정글은 옛날 리메이크전 소라카는 정말 단단했거든요 자힐과 Q로 인한 광역 정글링 으로 인해서 정말 탄탄한 정글링을 보여줬었어요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 좋아요 그리고 정글 타릭은 어 서포트하고 동일하게 w 선마하러 갑니다 1패 6요왜 잔나 안나갔네요 2킬 당했는데 아마 라인전에서만 그니까 러 2대2로 싸웠을때 2킬 당하면 나가겠다 아 요런 의미였던거 같아요어쉣 어우 야 아흐 참 탈익이 사실 평타 데미지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어.. 평타 속도가 너무 느려서 CS를 먹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죠 힐의 방어력이 꿀이었죠 픽보님께서 정확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방어력이 또100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120... 아 100이었나요? 아무튼 이제 수치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거의 100 가까이 올려주면서 순간적인 생존력에도 큰 도움을 줬어요 지금처럼 힐이 자주... 그러니까 쿨타임은 굉장히 길었는데 20초였는데요 이제 그 힐에, 어, 힐에 딸려있는 방어력이 있어서 사실 지금 힐 보다 더 생존력이 좋아요 지금은 소라카가 좀 위험에 빠져야 되, 되는 그런 느낌이라. 자, 이렇게 배웠고, 예. 보슬 찌르기에는 갱공이 안될것 같고, 한번 그래도 가볼까요? 아, 이거 탑을, 지금 탑못 가는데. 아지르가 올라가는데 이거 투페도 같이 오고 니달리 잠복하고 있는 거면은 환들 수 있습니다 니달리 지금 잠복하고 있으면은 캐에 금방 놓고 어, 아지르지원간다 해도? 예 그렇죠 놀치채고 빠지네요 어? 다시 다시 했어자 이거 나까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죠 오죠 투페 어디야? 트페 특폐 어디야? 트페부터 투페부터투페부터 아.. 그렇죠 알았어 오케 이오 잔나가 때맞침 와주면서 좀 이득을 봤습니다어 바로 글루 자 미드 밀고 미드 밀고 오세요 레드댐으로 잡아서 잠깐만 이거 죽 아이고 아기를 당했습니다. 이거 내 블루 아 그냥 아지르가 같이 블루를 먹었으면 살수 있었는데 이거 좀 아쉽네요. 이만나봐빠 음 자, 저마 온이니까 다시 한번탑 찔러볼게요 특페 궁극기가 아직 좀 쿨이 남았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케네다 먼저 싸우면 안 되지. 먼저 싸우면 안 되지. <목소리> 좋았어. <목소리> 오 살았다. 오. 자, 이 두꺼비. 바위개 잡아주고 타리그 방어력을 깎을수있어서 바위개를 은근히 빨리 잡습니다전 바위개 타리그로바리개 잡을 때가 되게 리그는 타리그는 타리그는 타 오케이. 집 갔다 올게요. 음, 요거랑, 어, 니달리, 니달리 봤죠? 자, 신발이랑, 어, 예, 그냥 신발 상위 업그레이드 할게요. 탐 한번 다시 찌르러 가보겠습니다 사실 점화가 없을 때 탐캔치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트패도 궁온이고요 <웃음> 자 늑대까지 잡아주고요 캐네나캐네나캐네나 죽으면 안돼요? 죽으면 안돼 아예 눈치챈거 같아요 빼봅시다 오케이 탑을 막아달라 하는 콜이 있었고 자 조금 당겨서 아프리카의 천여군님, 안녕하세요. 위해서 사파이 최대한 라인 밀지 말고 당겨서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어, 오 어, 먹었다. 좋아요. 자 두꺼비까지 먹고 다시 한번 찔러 볼게요 이제 저마가 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탐켄질을딸수 있는 기회가 얻습니다따라야한테 미안하지만 그렇죠 탑에 갔게아나좀 기다리지 이거 빨리 밀자 이거 궁극기 있어서요 밀수 있어요 갈게요 네 아프리카의 프리즈모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런 거는 이 타릭의 궁극기는 미니언도 효과를 같이 봤기 때문에 진짜 타워 깨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예, 보세 한번 가줄게요. 보트 한번 가면 어, 궁극기를 써버려서 지금 우선 이거부터 잡고 갈게요. 저기 학살 중이야. 야! 아, 아지르야! 아이고 반짝이라뿐요. 어 다음판세 깨웅님 어서오세요 어? 야야야 저... 쭉 튀어 쭉 아, 쉣! 이건 내가 잘못했다 어마어마한 실수를! 용타임 혹시 잰사람 있나? 자, 레드까지만 먹고 집 갔다와서 블루 먹이러.. 먹이러 가주면 됩니다 반지. 어 이거..이거 이거 또 위험해 위험해 튀어 오우! 어 먹혔어 저 뒤지겠네요 야 탐캐치 왜 이렇게 세? 아서 이게 캐넨이 지금 탐켄즈를 상대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느낌이. 반짝이는군요. 특패 때문에 말리기도 했고요. 사실 특패 없었으면 솔킬 계속 냈을 텐데. 특패가 계속 솔킬 낼 기회마다 네, 탑을 오니까. 네, 조심하시고요. 아, 탑부터 막아야겠네. 아, 왜 자꾸 뒤지니. 그만 뒤져라 용이 슈즈와 멤버들이 야돼와 슈즈와 슈즈와 슈즈와 슈즈와 슈즈와 슈즈와 슈즈 라인이 와 슈즈와 슈즈와 슈즈와 슈즈와 슈즈 힘이 힘들땐 저라도 성장을 빨리빨리 해서 탱킹이라 한타 때 탱킹이라도 열심히 해줘야됩니다 자 이거 두꺼비까지만 먹고 타다 한번 다시 찔러볼게요 이히또 뒤질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살았네요 그거 내 쪽으로 좀 밀어줄 수 있어? 내 쪽으로 야 그쪽으로 밀면? 나이 이거 빨리 잃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죠 어자 어. 타르 요이스 좋아요 기가 막히게 이피 없어서 빼자 빼자 레드가 있을까요? 레드 있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오케이 탈익으로 처음으로 카정을 킨다 좋아요 빠르게 빠르게 뺍시다 포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 베인이 1 1루를 땄어 연이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네요 좋아요 체력 회복 체력 체력 체력 체력 재생 가자 이거 또! 아 삼켜졌어! 빼빼 빼, 그냥 토, 튀어! 케네 그렇지 탐켄지가 케넨을 정말 잘먹네요 야 이거 또 빼! 그냥 빼! 으 뒤졌어 이거 흐핳핳 <웃음> 얘 예, 케넨이 정말 귀엽네요 딱 아담한 사이즈네요 캐넨이캐넨이 집어섬키기 자 일단은 더 이상 용을 뺏기면 안 되니까, 이쪽, 이쪽 위주로 시야장을 켜주고. 아, 죽었어요. 못 살려. 보탑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같이 싸워줬어야 되는 거였네. 미안해요. 네, 이건 상황 판단을 못했어요. 타리기 점화가 있었으면, 네, 제가 점화가 있었으면은 뭔가 따볼, 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멸이 없다 보니까. 함부로 막 들이대기가 힘들어요 못 아무나 한번 가시고 자 탑으로 한번 찔러 볼게요 루비를... 여기 랭가 오죠? 점화는 없지만 잔나가 점화가 있어서 어 이거 자 야, 이거 특패 온다 특패 온다 특패 온다, 온다. 쭉치요쭉치요 야! 아깝다! 갈게요. 오, 야, 잠깐만! 차를 그렇게 많이 쳤어? 아, 투패가 합류가 빠르다. 여기서 제가 죽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아쉽게 됐네요. 3명 주겠네요 저랑 아지르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번 저... 안전하게 시간만 줘 시간만 시간만 시주곤뭐 라이엇을 생각하기에 너무 심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너프를 하겠죠 근데 진짜 그혐이네요 체력이 어우 한 봐요 저거 어몇 체력이 200... 2800이야 어 600이나 더 높아. 열혈팬 보리차요탕님 어서오세요. 자, 탈이 궁극기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한번 밀어보게요 아, 한번 더. 페인. 페인. 아, 번 아, 페인! 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베인이 베인이 조금만 딜을 한두 틱만더잘 넣었어도 두개다 두 따는 케이스였는데 아쉽게 됐네요. 네, BJ 레비스님 어서오세요. 네, 마방은 이제, 이제부터 마방 쭉 올릴 거예요. 솔라리 이후로도 계속 마방 올릴 거니까 타릭은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높아야지 딜도 나오는 캐릭터라서 예, 초반에는 얼어붙은 심장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이제 마방 올려야 되는데, 그, 그, 그 순간이 좀 힘들어요. 마방까지 올리는 시간이, 만약 상대 마방, 어, 상대 AP가 잘못 컸을 경우는 쉬운데, 어, 이처럼 지금 AP 딜러가 센 경우는 좀 힘들죠. 참 딜레마에요. 예, 세계. 탈익을 선으로 뽑기가 애매할 때가 왜 그러냐면, 예, 상대 AD가 별로 없,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 없을때는 네탈이게 힘을 제대로 발휘 못하죠 뭐 그래도 해봅시다 아직 크게 불리하다거나 그런 상황 아니에요 저희가 상대 하나만 끊고 바로 먹은건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볼만하다고느껴지고요네 파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생명 네, 조냐 자 요고 솔라리 사 올게요. 어, 솔라리 사 올라 있는데, 네, 상대가... 오, 베인 피 따는 거 봐. 솔라리 사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어 징크 스크류바님 어서오세요 사랑해요 아 되게 오랜만에 뵈네요 스크류바님 아야 여 나왔을때 또 싸우니 오 근데 케넨이 더블킬 이거 이거 또 잡았어? 그러면 우리 바로 안돼 자 이거까지도 베인이 바로는 안되나 보네 오케이 그래. 야! 그거 맞으면 안되지 네 이거는 이거 바로 바로갈수 있어요 예다달 수가 없으니까 저를 너무 무시한 것 같아요 이달리가어 나도 지금 방어력 가서 나한테 타어예스톰 걸리면 죽습니다 그냥 너무 무시했네, 상대방 자, 이거 내가 핑화가 있어 어, 핑화있으니까 얼른 먹자 먹을 수있어요 충분히 먹어라 바로는 집중해서 놓치지 않았고요. 어 대신 우리 팀두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먹어야 돼. 자 이번 탐으로 이륙 많이 챙겼거든요 다시 어예 정비하고 이제 돌려닦기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마방 마방 잔뜩 올릴 준비하고 갑시다 탈릭 비주얼이 이제 반만 됐어도 아니요 탈릭은 이대로가 좋습니다 탈릭의그 특유한 특유의 게이 이미지는 바로 이 외모에서 나온거거든요 아마 라이엇도 약간 노리고 맞는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캐릭터도 하나쯤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케이 갈게요 조심하.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예, 조심 이거 주졌다 주졌다 아... 왜 혼자 있냐 왜왜왜 왜, 왜 혼자 있어 왜왜왜 왜, 왜 혼자 있어 왜 혼자 있니 왜왜왜 왜, 왜. 자. <웃음> 어, 졌어 예, 네, 탑 억제기는 지금, 파하게 아지르가 파하게 열심히 백도 주는데, 어, 못 가게 막아봐요 이런 거. 어차피, 어차피, 이거, 그렇지, 찾았어, 나이스! 그렇지. 이걸 이득이라고 봐야 되는지, 일단 볼게요. 자, 그 다음 템은요, 어, 요거, 10년에 올갈 거예요. 어, 진짜 백도 잘한다, 아지르 <웃음> 진짜 잘하네요, 백도 마이보다 더 빠른 것 같아. 자, 이거까지 깨면, 이거까지 깨면, 아지를 백도 인정. <웃음> 밀어내기로. 아. 어 설마 이대로? 안돼 창 맞았어. 튀어야 돼 그럼. 안돼. 그렇지. 예, 네, 저건 죽는 각이었어요. 오이야 탐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근데 뭐 딱히 지금 어 튀어 잔나야 위험해. 그렇지 잘한다. 한번더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죽었다. 오. 오! 이야 대박이네요 자 이거 빨리 늑대 한번 먹어주고 이가서그 막을게요 어! 아니다 이거 막아줄게요 안녕야 잠깐만 우, 국협이 안 죽어. 이거 봐, 미친 거 아니야? 어, 진짜 개극혐. 그냥 서로 들어오고 치고 가자. 아, 제가 이거 심연의 홀좀 빨리 뽑아야겠네요. 후, 게임이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네. 근데 아지르가 지금. 이다나나가서 이거. 이닭 억제기부터 갑시다 예 네. <웃음> 이거. 맥서스만 1.4 해도 가서 이거. 이닭서이파이어은아이은 아가서 이거. 이 닭은 서이은근히아은 우! 턴키지 극혀! 우! 우! 우! 우! 지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탈의게 힘을 보여주마! 탈의게 힘을! 힘을 보여주마! 한번 더! W! 하! 그렇지! 하하하! 아! 아! 아! 야! 좋아요! 이걸 이기네! <웃음> 승리! 징크스 그루바님, 동일 오빠, 수고하셨습니다! 어휴! 뭔가 섹시한데요. 어, 어투가 고맙습니다. 오! 타리게 숙련도가 레벨 4 수비대에 도달하였대요. 저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질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지르의 백도어 신의 한 수였다. <웃음> 진짜 아지르의 백도어가 신의 한 수였어요. 네, BJ 레비스님께서 일반 게임 한다, 한, 판 하자고 하셔가지고, 대신 신시간, 신시간 한판만 가지고 할게요. 자, 여러분, 게임을 이겼으니까, 어, 힐량 맞추기 해야겠죠? 지금 바나나 두배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힐량 잘 맞추시면, 네, 아주, 바나나를 역전시, 어,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우선은, 딜량부터 볼게요. 딜량은, 아지르가 1등일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캐넨이네요 와우. 케넨 38,500 그 탐켄치한테 그렇게 사, 잡아먹히고서 딜량이 1등 했네요. 대단합니다. 자, 타릭 힐량 맞추기는 저도 가늠을 못하겠어요. 예, 소라카만큼 높게 나오지 않고요. 예, 예, 잠깐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그래도 타릭이 타릭 딜량보다는 힐량이 보통 높은 편이에요. 자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타릭 힐량 맞추기입니다. 이거 소라카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한 지금 타릭 딜이 11300 정도, 잡뀌혔거든요한1400 정도 예상할게요. 어, 네. 픽보님께서 1만 4000 예상, 1만 3500으로 할게요. 1만 3500 정도 하겠습니다. 자. 2만 3000 나왔고, 1만 4천천7600 나왔고, 예, 1만 7400 나왔고요. 자. 이제 예, 10초 세겠습니다. 19. 8. 네, 휘라님, 15,000원, 15,000 예상하셨고요 5, 4, 3, 2, 1.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탈의 킬량 얼마나 나올지, 치유량 보겠어요. 오1 2 0 6 87 나왔네요. 자,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분이 누굴까요? 어, 가장 근접하게 맞춘 분이, 어, 네, 그림쟁이 테일님께서 1만 3,000 예상해 주셨네요. 예, 그림쟁이 테일님께 바나나 두개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어, 아, 제 박수 치는 게 영혼이 없다는 피드백이 있어서 다음에는 박수, 그, 효과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하지만 전 정말 진심을 담아 치는 박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쉬는 시간 가지고, 어, BJ 레비스님께서 일반 게임 한번 하자고 하셔서, 예, 네, 일반 게임 한판 하고 할게요.